질 좋은 잠이라고 하는 것이 곧 꿀잠인데 네.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문제가 없어야겠죠. 어떤, 어떤 문제? 문제? 그게 자, 첫째가 어, 수면에 방해를 끼치는 요인을 보니까 네. 호흡이 불안정하면 네. 굉장히 어, 수면에 방해가 많겠죠. 호흡. 네, 그 다음에 이 목이더라고요. 목 상태가 아, 안 좋으면 네. 역시 수면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이 멘탈, 네. 정신의 문제겠죠. 아, 네. 어, 정신의 문제는 저희들이 참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정신과적인 약을 먹은 사람이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수면의 질이 또 형격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 멘탈은 진짜 마음챙기기, 마음관리 음, 음.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음. 그런데 의지로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 호흡은 음. 내 의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호흡이 의지로 안 된다고요? 내가 숨을 참을 수도 있고 숨을 내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왜 의지가 안요 자는 동안에는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는 동안에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호흡을 어떻게 조절할수 없지요. 그렇죠. 네. 목도 마찬가지고요. 목도. 자는 동안에는 그냥 그 중력에 대모몸 맡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는 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 음. 그냥 어, 맡겨져 있죠. 음. 어. 그러면 호흡의 문제는 우리가 호흡,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 호흡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어,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 이 우리가 숨을 쉬는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아 그렇죠. 어, 여기 네. 아니, 피부도 약한 호흡해요? 1%입니다. 예. 99, 99, 대 1이기 때문에 <웃음> 네. 네. 코로 가든 입으로 숨을 쉬든 어차피 여기서 만나서 들어가죠. 그렇죠, 에서 네. 그런데 이 기도가 좁아지는 일이 음. 의외로 많아요. 기도가 좁아지는 일이, 살 쪄서? 살이 쪄서 기록 그렇기도 하고 네. 원래부터 기도가 좁은 사람이 있고 아. 또 나이가 들어서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기도가 음. 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 생각보다 많은 중에, 네. 어, 이 혀가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덩이가, 음. 어, 이렇게 그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다가, 밤이 되면, 잘 때가, 잠이 돼, 음. 할 때는, 아, 잠을 잘 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 하고,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뒤로 넘어가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음, 그런 이유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네. 아, 혀가 중력에 의해서 그렇죠?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혀가 제자리를 갖고 있다가 네. 누우면 혀가 뒤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네. 기도를 막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코골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코골이 소리가 안 나는 사람도 우효로 많아요 어 그런데 제가 제 남편이 집에서 잠을 잘때 네. 코를 골잖아요. 시끄럽고 네. 그러면 코를 잡아요. 네. 그러면은 또...